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벨린 라베린, 라벨린 나벨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짠! 새로 나온 맥쿠션이 엄청 좋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쿠션에 대한 리뷰 영상이에요. 쿠션이 들어있고요. 리필까지 포함해서 6만원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백화점 브랜드의 이런 쿠션은 리필이 포함되지 않고서 5, 6만원 정도의 가격대이잖아요. 에 아니면 은 10만원까지도 넘어가고 6만원이란 가격 자체는 막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어, 나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롬앤의 제로 쿠션과 비교를 해보면 살짝 돔 형태로 이렇게 뚜껑이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 스킨케어까지 해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쿠션을 뜯어서 한번 발라볼게요. 장시간 외출을 통해서 이 쿠션의 느낌이 어떤지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거울은 필름지가 하나 껴져 있는데 이 제품은 필름지가 껴있지 않고 이렇게 맥 쿠션 퍼프가 있고 이 쿠션 퍼프는 제가 지금 만져보니까 엄청 도톰해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퍼프, 에어 퍼프보다는 조금 더 도톰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NC24를 구매를 했는데 다양한 쉐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핫하긴 핫한가봐요. 많이 품절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NC25호를 사용하는 편이라서 NC25호를 구매를 하길 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NC25호랑 NC27호가 옐로 베이스였어요. n c 2호는 NC25호에 비해서 조금 더옐로끼가 빠졌더라고요. 제가 머리 색깔이 지금 이번에 탈색을 해서 그런지 완전 옐로 베이스는 조금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일단은 제가 선크림을 안 발랐거든요. 선크림부터 먼저 발라줄게요. 셀피즌스의 레이저 선스크린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제품을 바를게요. 발림성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약간의 백탁이 있는데 이 정도는 혼합 자체면 그냥 있는 정도? 드디어 발라보겠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얼굴에 살짝 열감이 올라오는데 이 컬러보다는 좀 어두운 컬러는 많이 어두울 것 같고 얘보다는 밝은 컬러는 정말 많이 밝을 것 같아서 저는 제 얼굴 컬러보다 밝은 컬러의 호수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대신 제품 자체가 다크닝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거 되게 퍼프가 이렇게 다 먹네요 뿜어내는 그런 퍼프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 굉장히 밀착감있게 발리는 그런 퍼프인 것 같아요. 이건 잡티들이 있어요. 이 한번 가려볼게요. 가려졌나? 전는뭐 그렇게 크게 가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얘도 오래된 잡티는 사실 쿠션은 잘안 가려지긴 해요. 모공은 정말 잘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또한 딸기코 하지 않겠습니까? 쿠션 같지 않고 파데 같은 느낌? 저는 이 정도의 커버력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커버력이면 코 밑에 혈관도 그렇게까지 잘 보이는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카메라는 화질이 워낙에 좋으니까 섬찰까지다 보이지만 그리고 두드려줄게요. 음, 이게 스펀지 같아요. 에어 퍼프 같은 그런 촉촉한 느낌이 아니고 스펀지 같아서 이렇게 두드려주면 밀착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퍼프 느낌이 어떨지 몰라서 블렌더까지 적셔서 또 두드려주려고 했는데 이런 스펀지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어가지고 밀착이 좀더잘 돼요. 이런데 살짝 광 돌고 약간 세미매트 느낌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로 한번더 밀착시켜줄게. 오안무도나와 살짝의 광은 돌거든요. 이 정도? 쿠션은 저는 딱이 정도 광이 나줘야 나중에 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 괜찮네요. 역시 리뷰가 엄청 좋긴 하더라고요. 멀리서 보시면 이런 느낌?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근데 너무 피부가 이쁘게 광 나고 뭔가 씌운 느낌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이 얹어놓은 듯한 그런 피부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전 11시 32분 정도인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놓고 다른 화장을 하고 오겠습니다. 와우! 1시 9분입니다.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상태고요. 어디가 이렇게 떴다는 느낌은 딱히 안되거든요 코닝은 지금까지는 오지 않은 상태고요.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오후 7시 49분입니다. 오전 11시 반에 제가 기초 베이스를 다 끝낸 상황이었고 지금은 한 대략 8시간보다 조금 더 지난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머리카락이 붙는 게좀 싫어서 이런 쪽만 파우더를 해주었고요. 쉐딩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도 이런 쪽이 광이 많이 나죠. 제가 프라이머도 사용하지 않았고 또 파우더도 하지 않았잖아요.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프라이머도 하지 않았고 파우더까지 해주지 않았던 날은 정말 정말 드물거든요. 아무래도 쿠션이 파운데이션보다는 지속력이 좋지 않잖아요. 제가 한시간 정도 잠을 또 잤었고 운전을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3시간 정도 하고 서점에서 책도 좀 읽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는 지금 다 겪은 얼굴이에요. 지금 보시면 얼굴에 광이 아침보다는 더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 카메라에 보는 정도로 지금 광이 실제로 거울에서도 지금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런데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유독 광이 많이 올라오고요. 코도 광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프라이머나 이런 거 바르지 않고 파우더도 해주지 않으면 이쪽 인중에 파운데이션이 많이 끼거든요. 근데 제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파운데이션이 끼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마 쪽에도 주름 사이사이에 끼는 거 없이 유지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했을 때 묻어남이 없더라고요. 이 정도 코끼미면 정말 없는 수준이에요. 제가 정말 그냥 코는 무조건 끼는 편인데 이런 데도 콧김이 심하지 않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는 광이 좀 차르르 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약간 개기름이 살짝 올라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베이스가 날아가면서 화장이 없어지는 그런 쿠션은 아니고요. 그대로 있으면서 광만 올라온 정도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분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이 여기 콧망울 쪽은 살짝 날아간게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베이스 자체는 아직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속력이 엄청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어, 유지되는 정도면 어, 인생 쿠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프라이머를 앞에 발라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유분지는 부분에만 파우더를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8시간 정도를 쿠션만 바른 상태로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못 봤거든요. 많이 끼인다거나 몽글몽글 이렇게 피어나듯이 화장이 뜬다거나 혹은 그냥 날아가 있거든요. 없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 제가 느꼈을 땐 쿠션 정도라기보다는 확실히 파운데이션 느낌이에요. 이렇게 찍으면 제 얼굴에 올라오는 기름 정도만 이렇게 묻어나오고 파운데이션은 안무도나와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맥에서 새로 나온 이 쿠션을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해주시고요. 우리는 댓글창에서 만나요. 안녕!